일단 다 건너뛰고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초록대문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엄청 오래된 빈집이거든요. 하루는 조카랑 슈퍼 갔다가 지나치는데 그 집에서 행색이 완전 진짜 누가 봐도 노숙자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집에서 나오는데 말 걸기도 무섭고 해서 후다닥 지나쳤어요. 그집 지나갈 때마다 인기척이 날 때도 있고 안날 때도 있고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날도 추워지는데 걱정되기도 해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 부모님은 그냥 신경쓰지 말라는 식이고 혹시 오빠가 가서 거기 누가 있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집 주변으로 두 군데 빈집이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어, 내용이 왔어요 여러분들. 이건가? 채국집 이거야? 잠깐만 이 더러운데 텐트가 이단게 뭐야 진짜 살아사는 거야? 뭐야? 9월 29일 스타토 꼬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이 돼 가자 신속 기동하라 발로우 발로미 5분 앞당겨주세요 말했습니다 <웃음> 어 또치형 또치형이에 여기 또치형 사진이 다 여러분들, 솔직히 진짜... 하... 아, 자꾸 신경 쓰이네. 아, 네, 다자 역시 여러분들, 여기는 그냥 별, 별거 없으니까. 제가 잠깐만, 아쯤에 거기 초록지 한 번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진짜로 누가 사는 사람 확인만... 아니, 아, 잠깐만. 사람 소리는 주변에 민간 소리 같아. 계십니까? 계세요 이거 사람이 안에 있으면 저렇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퀴는 아닙니까? 당신 누굽니까? 누구예요? 뭐 잠깐만. 어? 이거 사람 아니야. 이거 사람 아니야. 어? 당신 누? 당신 누구야?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냐고? 나안 해, 나안 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빠들 말하는데, 이거. 귀신이라는 거에. 귀신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인정? 요거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부적을 하나만 태워놓고 나머지 한국 갔다가 그때 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요거까지는 인정해 주시랍니까? 봐 아, 부적을 이렇게 타 여러분들. 뭐 해봐, 해봐라. 부정 냄새 맡 으니까 어때? 해봐라, 해봐라. 뭐 다고 했 지? <웃음> 죄송 합니다. 진짜 갈 때마다 진짜 왜그으 진짜. 어. 누구야? 아방아 으아, 으 시작 준비. 어? 시 <놀람> 준비.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왜 너? 누? 어? 어? 아, 잠 아, 나 이제 치면 돼. 아, 지금 여기 일 나만이 좋지 않게 되지.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아까 텐트 있던 지 자꾸 신경 쓰여 죽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빼면 안될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일단 저기를 가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세요? 당신 누구야? <웃음> 뭐야 이거 하지 마사. 하지 마사. 잠깐 나뭐 건드렸다. 뭐야, 뜨오죄송아니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있다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화아아 그텐트 관심 없어요 메이커도 아니잖아요 저는 땡오롱.. 땡우롬. 땡오롱고 아니면 땡배야.. 그거 씁니다 별로 맘에 안들어요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 모자 가져갈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오 어? 어? 어? 뭐야?! 도망가지 마마이 자..댐 배아 드릴테니까 일단은..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 뺄게요 이제 화좀 풀리셨습니까? 얘기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매미 안되십니까? 매미안 되십니까? 뭐가 저의 행동이 못마땅하셨습니까? 어? 뭐야? 이러면 내가 더 빡치지라오! 뭐야? 지금 저하고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저하고 장난해요? 맷돌 선잡이를어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내 기분이 그래요 어이가 없네? 아니, 여러분들 아 유아인, 유아인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이가 없네? 와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어이, 어이가 없네. 그리고. 어이가 없네. 알림 설정까지... 어이가 없네.